그스카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업데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캐가 새로 나오게 돼요 바로바로 바로, 와 이쁘다 그지 어? 우리 해멀 루나가 이 꼬마 해멀 루나 또 뒤에 한분 있네. 근데 이건 해멀은 아니고요. 어허. 해다, 아, 해다가 나오게 됩니다. 어, 신규용 추가 있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규 컨텐츠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스페셜 썸머 아티팩트가 뭐또 추가되게 되겠고요 어, 획득 처는 빙고 보상 뭐 이런 거 이벤트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죠 쉽게 획득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벤트 보스전에서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벤트 보스전이 준비되어 있겠다 그죠 글루미 자석이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게되 그래서 스페스썸머 아티팩트 세트 효과는 무엇이냐 아군 영웅의 인내율이 N%만큼 증가한다 인내율 증가? 인내율? 오, 인내율 20%? 옛날에 인내댁, 그죠? 인내댁 유행하고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지도 모른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필터 관련 개선 해가지고, 개성 필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 뭐, 적용 발동 조건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뭐, 태초 등급 필터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창 하단에 태초 등급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태초 SSR 나와라, 태초 R 나와라,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수전 에이크 시리니르 3층 페이지 3에 더러운 개성이 하나 있죠. 얼마가 카드를 삭제시키는 거 말이야. 더럽거든요, 그거?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속 삭제시켜가지고, 자석이. 그래서 그거, 어 바꾼다고 합니다. 삭제 없어지고요. 필살기 게이지 한칸 증가 정도로 바뀐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스페셜 썸머 출석 이벤트입니다. 출석. 아, 출석만 해도 다이아가 보자. 몇 개고, 이거. 작하다작하다 다이아 좀 받게 되있고요 목걸이 몇 개고, 목걸이 일곱 개, 아, 이런, 이런, 이런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빙수를 부탁해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빙수를 부탁해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자를, 스페셜 썸머 상자를 받게 되겠고, 거기서 다양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겠죠. 스토리 이벤트 백년 해변의 비밀도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뭐가, 깨졌네? 뭐, 스토리 이벤트니까. 쫙 스토리 보면서 깨면 각종 제화들을 챙길 수 있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아, 여있네 어, 스토리 이벤트. 백년 해변의 비밀. 깨주면은,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반야 에일과 각성석 등 다양한 보석 나오게 되겠고. 어, 자, 그 다음, 빙고 이벤트 오죠. 빙고 이벤트. 한번 요럴 때 상당히 제아가 귀한 제아들이 막 뿌려지거든요. 이거 패스하면 안 돼. 잘 받아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끄읍. 자 이벤트 보스턴이 돌아왔습니다. 마수 글룸 자석이 돌아왔고요. 어 정말 두드리 배우 쉽게 생겼죠. 얼마두드리배고 멀린과 록시의 바캉스 코스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좋다. 해변스러운 그런 아주 예쁜 코스튬을 얻게 되겠고 그외 제아들도 제아들도 자, 마을 기부 이벤트 해가지고 목걸이들 좀 챙기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신규 영웅 한번 봅시다 신규 영웅 해변의 수호자 해답입니다해답 해다 우리 해멀 누나도 라인업에 들어있나 봅니다 오우야 여름이 왔구나 참 좋다 <웃음> 필상이한번 볼까요 오우. 자 여궁이네요 여궁 자, 개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 자, 선멸전에서. 자, 선멸전 영웅으로 보입니다. 그죠? 선멸전에서 전투에 참가한 아군 영웅이 모두 다른 종족이면, 다른 종족이어야 돼요. 할것처럼 다른 종족이면, 아군 턴 시작 시 아군 영웅의 스킬을 랭크업 시키고, 리즈다. 그죠? 리즈. 리즈. 그 다음에 세턴 동안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 30% 증가시킨 뒤 디버프 면역 효과를 부여한다. 세턴 동안 디버프 면역에다가 능력치 30% 올라가고 전부 랭크업 있고 자단 1회 제한이겠죠? 1회 제한 1회 제한이 없다면 랭크업 계속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1회 제한이고 추가 종족을 가진 영웅은 2개 종족을 가진 영웅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그루드 같은 놈자 스킬 봅시다 플레이 인더 샌드 단일 적군에게 공격 450% 증폭 피해를 준다 증폭입니다 여러분 증폭입니다 어 이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암멜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인데 암멜자리 지금 태양신이 차지하고 있는 중인데 태양신 바로 나갈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자 증폭 피해를 주는데 시작한 점에 랭크업 한번 있는 어 원초의 마이 되게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잡는 게좀 빨라지겠고 어헬 못하던 분들도 좀잘 갖추면 헬도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고요 자, 암멜의 증폭기, 증폭기를 가져왔는데, 두 번째 스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스킬은 모든 제꾼의 공격이 275% 간격, 감격, 전체 간격이니까 약간 버리는 카드처럼 던지겠죠? 근데, 뭐, 그런데 또 딜이 나올지도 모른다. 아,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스킬 카드로 봤을 때 약간 원거리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원거리 느낌? 요것도 약간 봐봐 멀리서 쏘잖아 요것도 멀리서 다이앤는 응원하고 있고 이마들그 자기 그 돌멩이 인형들 그마들이 가서 막 때리는 것 같은데 원거리 아닙니까 두개 다? 원거리면 너무 좋지 음. 자필살기는필살기 맥스 기준 한번 볼게요 두탄 동안 모군, 모든 아군에게 주피 42% 증가 주고요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750% 피해를 준다 아 그렇군요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패스 다이엔을 언제 뺄 수도 없고, 한쪽에는 패스 다이엔 쓰고, 한쪽에는 헤다 쓰고 이럴 것 같은데요. 어, 잠깐 헤다. 어, 그그지 헤다에 아서 다쓸수 있으니까. 어, 하여튼, 그런 덱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멸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잠깐 보다가, 전체 간격? 전체 간격이 있고, 증폭이 있고, 이래가지고, 꼭 선멸전 아니더라도, 내가 p v p 에서도한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어. 실험삼아 덱실험 해보고 싶기는 하다 이런 느낌 들었고 어 내일 생방에서 한번 해보겠죠? <웃음> 결과는 어떨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픽업 뽑기 6 0 0천장입니다6죠6 0 0천장이고 확률은 0.5% 좀, 그런데로좀 나오겠는데, 내일 또 후딱 보아 보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근데 막, 이런 영웅한테 막, 풀업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 느낌에. 그스. 자, 요 정도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 아주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날, 아주 더운 여름날인데, 여러분. 시원한 휴가철 되세요.